¡Cállalo! o c á l a á l a l o ¡Cállalo! o y á l a l o marico! o c á l u a l o a r i c o ¡Cállalo, m a r i l a l o marico! o v a m o s v a m o s m a r i c a o c á l a l o y á l a l o c a o c á l a l á a l o c a l o l l a l o c u a l o c a l o á a l o c á a l o l l a o á l l a o c a l o c a o á a o a l o a o á a o a l c a o a a a a a a a